저는 네갈렌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7만대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 2.13명당 한 대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의 운전자들이 누구도 빠짐없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세제 항목 중 논란이 많은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저렴한 자동차를 타면서도 비싼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문제점 그리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5조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 재산세적 성격을 지닌 지방세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집의 가치만큼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면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거지. 지금 보고 있는 표가 현재 자동차세 부과 기준 이 기준에 맞춰서 자동차세를 비교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표에서처럼 벤스 E250 모델은 배기량이 1,991cc이고 최저 구매가가 6,730만원이었고 K8 3.5 모델의 경우는 3,470cc이고 최저 구매가가 3,685만원으로 두 차량의 가격차가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산세적 가치로 따지면 벤스 E250 모델이 더 높은 금액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오히려 K8 3.5 모델이 3 8 4 5 4 0원 ]이나 자동차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이 같은 결과는 지방세법의 내용에 상반되는 결과인 거지 또 다음표는 자동차세가 비슷한 기아의 모닝과 전기자동차인 EV6를 비교해봤는데 자동차의 최저 구매가의 차이가 무려 4073만원으로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 역시 지방세법의 재산세적 성격과는 상당한 모순이 되는 결과인 거지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배기량의 기준에서 지방세법의 재산적 가치에 따른 자동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유럽의 경우처럼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기준에 맞춰 자동차세를 차별화하고 이를 통해 점차 친환경차로 전환을 유도하고 세 번째로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에 낮은 과제를 해서 서배기 차량의 사용을 유도하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현재 자동차세 과제 표준과 세율이 개정된 시기가 2011년입니다. 이때는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차가 대부분이었고 배기량도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친환경차가 출시되고 또한 모델이 다양한 배기량과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의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린다 수고했어. 동티 v 요